26살 장윤윤이고 취업 준비하면서 저는 28살 윤민채고요 7살 아들입니다 스폰거는 예쁜 옷인데 맨날 맨투맨 아니면 티셔츠 운동화를 신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하고 싶은 예쁜 옷을 아무래도 저는 애기 엄마다 보니까 애기 가을 옷이 가장 먼저 계절별로 뭐 여름 사고 가을 사고 겨울 사고 되게 금방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옷살때첫 번째는 이제 애기 옷이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 하면 그때 이제 제 옷을 보는 편이에요. 백팩을 메고 다녔는데 백팩이 너무 대학생 같아 보이고 뭔가 너무 공부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보통 자기를 많이 꾸미죠. 저 같은 경우는 아줌마여가지고 4년 전? 3년 전에 생일 선물 받은 가방을 아직도 들고 다니는데 자주 이렇게 바꾸거나 할 정신도 없고 차 너무 필요하죠 <웃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 그 어린이집 시간도 맞춰야 되고 특히 애기랑 어딘가 이동을 할때 그냥 오래 걸어야 되고 이러,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애기가 차에서 잠들거나 하면 또 곤란해서 차가 너무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절실해요 사고 싶은 건 SUV 멋있어 보여가지고 <웃음> 저한테 자동차가 있으면 조금 바람 쐬고 싶을 때 있고 막 그냥 막. 가까운 바다? 인천이나 그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냥 진짜 취준생인가 봐요. 머릿속에 일단 빨리 취업이나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돈 주고 만약에 돈, 근데 돈 주고 직업 사면 비리잖아요. <웃음> 항상 아기 시험 보내고 출근했다가 일 끝나면 다시 퇴근해서 집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또 아기랑 놀고 이러다 보면 제 시간을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애기 잠들고 조금? 제 또래 친구들은 막 밤에 나가서 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낮에 친구들이랑 놀거나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가장 필요한 건 개인 시간입니다 <웃음> 해외여행, 저는 유럽여행은 아직 못 가봤는데 또 20대 때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 유럽여행 같은 것도 가보고 싶은데 항상 그냥 나한테 너무 사치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여행도 가고 싶어요 저는 친구가 없기는 한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애기 낳고 나서 임신하고 나서부터 거의 친구가 없다시피 해가지고 저는 사실 반말을 언제 해봤지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거의 이제 30대 40대 그러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도 없고 그 친구들이 뭐하고 노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소소하게 막그 또래들이 하는 다 같이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막 수다도 떨고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은 있는데 또래 친구들이랑은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 <웃음>